<웃음> <웃음> 아, 니 뭐라도 좀 해봐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하 day. Heavy day. Good day. g 이 o d day. g 데뷔 d day. g o 었 d 그 a 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 o o 아, 그렇네. 어, 그러네. 어, 뭐야? 자리도 똑같네. 뭐야, 뭐야. 원래 약간 강아지도 보면은 딱 자기 자리를 알아. 요 그러니까 아, 약간 데자부 그러니까 내내 내, 여긴 내자뷰 하는 그런 느낌. 어. 데자부야얘또 성훈이 형또 브이로그가 나왔잖아요. 어. 맞아요. 네. 어제 나갔어요 굉장히 네. 굉장히 많은 재밌었어요. 걸 했던데. 그 거... 커피 만들고 아, 어, 네. 커피 만드는 거 같아. 커피 만들고 어. 그리고 골프도 치고 어 또 뭐지? 아 차도 먹고 음. 재밌었겠다. 제가 음. 이제 커피를 내릴 줄 압니다. 오. 오. 네. <웃음> <웃음> 오. 이제 두 분도 곧 나오죠? 네. 그죠? 근데 뭐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지 뭐. 네 맞아요. 그냥 뭐 스포할 수도 없겠네. 뭐 그림 그린 거 나왔던데. 아 그림 저희가 거 그린 거, 거, 그때 거 일정 일정표 아, 그림 그린 거. 그것도 포인트. 뭐그려 저는 이제 옷. 아옷 널이랑 음. 했는데. 자세한 건 모르실 거예요. 네. 뭐뭐 뭐 그랬어요? 전 아이스크림을 그렸습니다. 오. 어, 오케이. 그러면은 기대 많이 네. 해주세요. 또 오랜만에 네. 엘로그 아주 차연. 재밌게 하고 왔습니다. 맞아요. 뭐 진짜 근데 엘로그 찍을 때가 제일 재밌어요. 맞아요. 하루를 빼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음. 그 그렇죠. 그리고 원하는 거를 잘 본인이 원하는 거. 저희가 하고 싶었던 네. 거 그걸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 다 배우는 거여가지고 <웃음> 다음엔 진짜 좀 일상적인 거를 할까 음. 그런 생각도 하고. 음. 네. 또 오늘의 TMI는 또 뭐가 있을까요? TMI요? 네. TMI. 음. 음. 운동했어요. 네. 아까. 음. 운동, 웃으세요. <웃음> <웃음> TMI. Oh, TMI 오늘 오늘 치킨을 먹었어요. 근데 혹시... 그비비 그 땡에서 oh, yeah, 새로운 매콤한 오. 버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오. 네, 오, 그렇습니다. 무엇이죠? 저는요 오늘 샌드위치를 먹었고요. 그리고 오. 오늘 무컬 레슨을 했습니다. 오잘했나요 무컬 레슨. 네. 샌드위치 뭐, 먹었어요? 샌드위치요? 굉장히 fresh young girls. Good, poor.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위험 m sorry. I'm sorry. I'm sorry. 이게 렇모인 음. 이유가 사실, 사실 오늘 있죠. 네, 오늘 저희가 다큰은 웹툰 때문에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요. 음. 또 다큰 웹툰을 또 저희가 다 보고 왔는데 굉장히 또 재밌기도 하고 음. 맞아요. 또 뭔가 또 저희가 직접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게임도 있고요. 저희가 좀 준비하기 있어서 네. 오늘 그거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약. 이 사실 웹툰을 네. 제가 정주행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줄거리를 봤는데 되게 재밌는 모먼트가 많더라고요 이제 좀 캐릭터별로 성격도 있고 음. 그게 너무 이제 이제 멤버들 별로 잘 드러나서 가지 음. 그게 약간 좀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여기 저희 노래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콜라로이드 러브랑 고사이드 어, 라미 근데 뭐그두개 말고도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다. 네, 뭐또 뭐 나이트볼 네. 할 때는 이제 또잘 뭐 어울리는 템드 데시드가 건...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또 새로운 노래가 음. 나올 수있어잘 아, 그렇죠. 어울리는 거가 음. 이렇게 나올. 네, 뭐 앞으로 또2 개월 동안 쉬니까 그때 동안 이제 좀뭔 새로운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쌓여가지고 공기가될 겁니다. 아 어, 네, 꼭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 잘하시네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이제 음. 다시 1화부터싹 보시면은. 또 정주행 네, 또 정주행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조금 이제 조금씩 보는데 어 되게 선호랑 약간 시온 시온이랑 많이 어. 아. 비슷하더라고요. 아 시온 이 친구가 저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너무 똑같아서 어, 뭐, 거의 거의 <웃음> 카피한 수준. 인정. 아, 그죠. 네, 저도 보면서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뭔가 저랑 너무 저도 보면서 순간 깜짝 놀랐던 적이 좀 많아가지고, 뭔가 그 수아씨, 수아씨, 씨? 수아 수아씨, 수아 수아 수아, 수아 수아씨, 수아친 수아씨, 수아씨, 수아씨, 수아씨, 수아씨, 수아씨, 수아씨, 이거 시 수아씨, 수아씨, 가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아씨 수아씨, 수아 약간 뭐, 네 약간 성격이 잘씨 수아씨, 수아이수아이 수아씨, 수아나 수아씨, 수아씨, 수아씨, 수아씨, 수아 있다? 아깊다 아, 그래서 그런 느낌? 응. 아, 아, 맞아요 맞아.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약간 <웃음> 저도 봤는데 시온 약간 주변에 약간 별 같은 게막 그려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꼭 어, 뭔가 이 뭔가 효과 같은 어, 게 어, 있어요 인팩츠. 꼭 그리고 눈에는 늘 있게. 반짝이가 있어요 반짝이 네.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아이친구 굉장히 밝은 친구구나 어. 그런 생각이 들었죠 어. 굉장히 데뷔 초때 저를 보는 듯한 느낌? 음, 지금은 아닌가? <웃음> 아, <저도> 지금또 <웃음> 아예 하죠? 없진 않지만 좀네 데뷔 초의 모습이랑 좀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오, 그렇죠. 아, 근데 그렇더라고요. 아, 근데 또 이제 또 희승이형 캐릭터인 헨리가 뭔가 어, 살짝 헬리. 완전 남주인공으로 가 살짝 나오잖아요. 어 그래요? 네 살짝 뭔가 러브라인 보이지 않, 보이는 듯한 보이지 않는 그런 맞아. 러브라인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의 주인공?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좀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둘 친구가. 감사합니다 보셨을 때는 어때요? 아니, 저는 어, 그냥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아니, 근데 그 옛날에 거, 막 서치 같은 거할때 이제 그, 그 사진이 많이 나오, 나오더라고요 네그수아 수화, 아니 수아한다 헨리 사진이 막 근데, 이렇게 비교하면서 근데 아, 좀 맞아요. 저랑 약간 외적으로도 그렇고 성격도 많이 닮은 느낌이 있어서 네 그래서 재밌게 본것 같아요 약간 저 제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음. 되게 신기했어요 음. 또 이제 그 솔론 솔론 음. 전 개인적으로 솔론이 정말 멋있다 생각해요 그냥 <웃음> 저도요 저도, 저도. <웃음> 그렇죠 <그쵸? 웃음> 한 쌍남자 같은 그런 사실 그런 면도 있는데 성격이 되게 까탈스러워요 생각보다 까탈스러운 근데 막 신데레 같은 느낌 약간 맞아. 나쁜 남자예요 맞아요 나쁜 좀 나쁜 남자, 남자 같은 느낌 <웃음> 그리고 약간 오드아이가 <웃음> 멋있던데요? 아, 베드아이 양쪽이 맞아요, 저는데 네. 저는 그 뭔가 그 보름달 비쳤을 때 늑대로 살짝 변한 그 늑대인간과 그냥 사람의 그 중간인 모습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아, 어, 어, 늑대인간 네. 반반이죠, 피가? 네, 또 반반인데 그게 딱 보여졌을 때가 굉장히 매력있더라고요 음, 역시 반반. 두 마리 치킨 다 잡는 게 <웃음> 맞아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다 저는 짬짬어 먹어요 짬짬어, 짬짬어 음. 아, 같은 엔파이어 능력도 있는데 <웃음> 이제 늑대도 됐어요 그니까. 어우. 그리고 사실 외적인 거는 사실 그 비주얼 을딱 봤을 때는 그 누구였더라? 제 제이 캐릭터가. 아. 제이 되게 어 약간 이안. 이안, 멋있게, 이안 이안. 멋있게 생겼. 네, 약간 그런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굉장히 또 힘이 센 친구죠. 그 친구가. 어, 아 그래요? 네. 어. 이안 친구가 음. 힘이 세가지고. 음. 개력, 력 어. 뭔가 그 뒤쪽을 보니까 생각보다 액션씬이 좀 있더라고요. 아 네, 뭔가 그런. 액션 수도... 원래 초반에는 그런 게 거의 없. 네, 거의 있었... 없는데. 아, 없 없었지. 그리고 진짜 의외였던 게그 수아 씨가 그 맞죠, 그 여자 그 수아 씨가 굉장히 힘 세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뭔가 저희보다 더셀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럼 그리고... 이안이랑 잘 맞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 어. 헐크랑 음... 약간 시어크 그런. 오, 음. 그 여자. 곧 나온대요? 어. 쉐어크가 아, 여자여자다 오, 쉐어크. 음. 음. 디지니 플러스. 음. <웃음> <웃음> 아, 아 디지니 플러스 <웃음> 끊었는데. 아, 아 끊었어? 네, 또 끊었어요. 아. 거 없어가지고. 그거 많은데 어. 아, 디 플러스 끊었는 아, 갑자기. 여기다. 여기다. 여다다여기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웃음> 아, 그리고 또그 크리스라는 <웃음> 친구가 또 저희 뭔가 무대 의상이랑 좀 비슷하게 또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완전 제일 아, 첫 기분 그 마지막 테이크. 마지막 화에 나오는 네, 그, 그, 기분 테이크 그 무대 의상을 아. 입고 있어가지고. 저 그, 그분 그, 그 알아요. 네, 맞아요. 예, 네, 네, 아, 아까 막 돌아가, 돌아가. 네, 맞아첫 화에 아, 죽었던. 어, 네. 뭐 죽었네요. 뭐. 근데 뭐 근데 왜 <웃음> 죽었는지는 안밝혀졌대 네. 근데 점점 앞으로 밝혀질 것 같아요. 아, 또 그런 네. 이제 재미가 있고. 네. 런 재미가 음, 있습니다. 음, 은근 뭔가 깊은 스토리가 있는 거 같아가지고 되게 그 의상 보고 되게 익숙했어요. 너무 익숙했어요. <웃음> 내가 입고 있는 건뭐 네. 같은 거. 아, <웃음> 등장하자마자 메이크업인데 이거. 뭔가 내 옷인데 안될것 같은 게 바로 들어가 야될것 같은 그런 게. <웃음> <웃음> 음. 그리고 뭐또 다른 캐릭터들은 또 저는 약간 음. 제이크 그 파이어 그 능력 이좀 부럽더라고요. 음. 뭔가. 약간 뭔가 항상 저기 주인공은 약간 불을 쓰는 그런 느낌이. 아 무슨 네. 영화 보면은 좀 네. 그런 그런 게 있으니까 약간 빨간 이미지 빨간 음, 음. 약간 주인공 파워레인저 그렇죠. 그런. 그럼 또 제이크도 또좀 음. 닮았어. 맞아 음. 살짝 좀 닮은 것 느낌이. 음. 음. 또 뭔가 니키랑 이제 정원이는 되게 나중에 등장을 하는데 그 둘이 뭔가 나올 때마다 뭔가 액션 씬이 좀 있는 있는 듯한. 오. 네 음. 다크호스 그런. 네. 그 둘이 있어야지만 싸움이. <웃음> 그런... 맞아요 꼭 뭔가 그래요. 뭔가 접전이 꼭 일어나던가 살짝 그래가지고. 둘의 능력이 뭐 네, 그 정원이가 맡은 그 친구가 이제 자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완전 순간이동. 그래서 그 순간이동으로 또 수아를 살려줬어요. 네. 또 살려주기도 했고, 이제 그 노아라는 친구는 이제 그림자, 어둠을 이제 해가지고 또 싸울 때 도와주고. 아. 네. 다들 뭔가 근데 실제랑 또 살짝 비슷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음. 그렇고. 다들 매력이 있습니다. 음. 뭐 그래서 뭐다 힘을 합치면은 뭐 갑자기 막뭐 <웃음> 파워레인정 <파울> <웃음> <웃음> 우리, 우리 막 <웃음> <그대로> 옷이 막 거대로 옷이 막나가 거대로 그런 온거 <거. 웃음> 뭐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지? <웃음> <웃음> 네. 근데 뭔가 아, 앞으로 좀그 스토리를 예상을 해 본다면 뭔가 그, 그 새로 나오는 또 늑대 인간 그 무리 친구 학생들이 또 나오거든요 음. 그 네. 친구들이랑 뭔가 접점을 계속 일으키면서 그 이제 수화를 뭔가 타지하려는 그런 싸움이 계속 있지 않을까. 오, 어, 그럴 수는 없네요. 그리고 또 뭔가 그 크리스라는 친구가 조금 아직 베일에 싸여있기 때문에 그거에 뭔가 감춰진 그런 스토리에도 음. 점점 이렇게 공개가 되면 되게 어. 재밌어지지 않을까. 저도 뭔가 보면서 좀 중간에 끊긴 느낌이라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어, 근데 뭐 이겨오래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되게 아쉬웠는데 그 뒤면은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음. Yep. 그렇습니다 네할 얘기가 되게 많네 생각보다 이게 스토리가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가 게임을 준비했잖아요 어, 맞아요 네. 이제 또 이제 헨리가 이제 또 텔레파시 그 초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준비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웃음> <웃음> 하나둘셋 타면 얘기할까요? 하나 둘셋 텔레파시, 텔레파시 게임, 게임! 예. 예! 예! 예! 어... 네, 제가 텔레파시 게임을 준비했는데 알다시피 이제 텔레파시 게임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선택지에서 이제 하나둘셋 하고 음 이제. 야 이거 밸런스 게임이네.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네. 엔진 분들이라면 민트 초코. 하와이앤, 하와이안 피자, 둘중 뭐를 고르실 건가요? 자, 하나둘씩 할까요? 저희가 저희끼리 하는 거죠? 아, 우리끼리? 네, 다 저희끼리 근데 이게 우리끼리 안, 만, 안 맞는 안맞게두 개가 나오면 이게 근데 뭐지? 어... 두 개가 나오면 우리가 그거지 우리가 다 벌칙해야 돼다세명다 벌칙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희 셋이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저희 셋이 다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음. 네, 뭐 저희는 사실 문제가 여덟 개가 있는데 두개 이상 틀리면 벌칙이에요 이거는 근데 사실 너무 <웃음> 질문이 하얘 있데 아, 일단 이거는... 저는 그러면 일단 저를 빼셔도 돼요 저는 배려할게요 아, 근데 어, 이거를 일단 봐봐. 맞춰야 되니까 이희승 형이 텔레마시 줄 거야 그걸 럼 우리 맞춰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yeah. 자, 알겠죠? <웃음> 하나 <웃음> 둘셋 하와이안 <웃음> 피자 <웃음> 자 선수선 <웃음> 알아죠지파시막 받아가지고 야 민지 안도 네. 안 좋아하신다는 얘죠코멘트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 네. 하와이 자 같이 먹는 걸로 예어요거는 예. 조금 그냥 저희끼 한번 해볼까 전화 대 문자 아, 이거는 저는 예요 저도 할겁니다뭐 약간 전화... 일 약간 좀 말도 잘 통하고 있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그쵸 그 네. 하나 네? 둘셋 아, 네. <웃음> <그래, 근데>? 전화 <웃음> 예스 <웃음> 아, 저는 딱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딱 아오. 전화다 네. 아, 전화가 네. 근데 사실 이 목소리를 직접, 직접 <웃음> 말하는 네. 거랑 아, 네. 글자로 이게 돼 있는 거 문자는 아무리 해도 좀 딱딱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감정은 달하기 네. 힘들기 때문에 그죠그죠 네. 네. 네. 네. 네. 네. 전화가 좀더 저희는 전화를 선호합니다 세 번째. 아 다음에 이런 거안 할게. <웃음> 아 헤이 타요 vs 빌리 포코. 아 이거 오케이. 헤이, 예스. s 오. 이제 바로 갈게요. 하나, 둘, 셋. 헤이, 헤이 타요, y e 헤 이거는 타요가 근본이에요. 네. 타요 사실 타요. 헤이 타요가 완전 주제곡이기 때문에. 타이 네. 타이어가 타요 또 인기가 엄청났어요. 맞아요. 아. 또 저희가 타요에서 엄청난 그걸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거는 하지 맙시다. 장훈 <웃음> 씨. <에이. 웃음> 아, 네, 합니다 어, 여태까지 다 맞았어요. 이거. 와, 오케이. 대박이다. 아, 이거 반... 너무, <웃음> 음, <이런> 너무, <웃음> 쉽다. 네,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너무 쉽다. 하나, 둘, 셋. 완숙. <웃음> 아니, 당연히 반 <웃음> 반숙이지. 형뭐 <웃음> 했어요? 반숙. 아, 아 저완 완숙. 완숙은 톱톱하잖아. 저 살짝 완숙 반숙의 그 반파예요. 그래서 좀 애매해가지고. 그뭔 말이죠? <웃음> 이게 사실 완숙이 되기 전에 살짝 쫀득쫀득한 그 시기가 있거든요. 아, 네, 그게 진짜 짜증이긴 한데. 반완숙? 맞아요. 반만숙. 반만숙. 반만숙이 없었네. 오케이. 3분의 2숙. 네. 아, 아쉽네요. 한번 틀렸고요. 아, 요거는 저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말 탈세. 네. 좀 아프잖아요. 좀. 음. 네. 오. 네, 하나, 네. 둘, 셋! 흑발! 흑발. 그러니까 흑발. 이게 흑발을 조,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탈색 안 하고 사실 검정머리가 제일 맞아요 있는. 저희의 뭔가 그 모습 같은 외적인 것도 뭔가 저는 더 흑발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저도 저는 뭐둘다 좋아요 근 흑발이 진짜 잘어울리 맞아, 흑발 좀 음. 오래 해가지고 흑발도 좀 그립기도 하고 요즘에는 좀 음. 음. 네. 이게 관리가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관리도 힘들고 또할때 아프기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면 한개 틀렸나 여태까지? 네. 몇몇 네. 문제 남았죠? 세, 세 문제. 세개 중에. 오, 별로 안 나왔네. 세 문제 중에 한 개만 틀린 게만. 개만... 오케이. 하나. 아 이것도 쉽다. 나도... 쉽나? 어 쉬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나폴세. 와. <웃음> 솔직히 텔만 살라 그랬는데. 어 아, 왜? 나포세... 텔레파시 받았어요. 포세이지. 네. 더더 네. 나중에 나왔죠. 나쁘지. <웃음> 사실 이 템마트에 또 풋풋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더 좋긴 했었는데뭐텔레파시왔어요 네. 네. Uh -huh. 네. 비빔냉면 이거 아, 진짜 확고해요. 저도 저도 뭐, 확고해요. 전 이거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 둘, 셋. 물냉면. 아 이거 진짜 전 너무 <웃음> 확고해요. 형뭐죠 비빔. 너 물냉면. 아, 나 물. 너무 어. 무리 <웃음> <웃음> <저 물이 웃음> 아그데 아, 네. 음. 이거 뭐두아 근데 네, 벌칙이 원래 저희 세 번째 틀린 거잖아요. 두개 초과. 아, 그렇죠? 두개 초과. 아직 두 개까지 아, 괜찮아요. 예, 네. 네. 벌칙. 두 개까지 괜찮기 때문에 오케이. 이제 앞으로 하나만 더 틀리면 된다. 하나. 네. 여름 야외 촬영, 음. 겨울 야외 촬영. 아 근데 또 저희가 <웃음> 또 겨울 야외 촬영을 또 했었잖아요. <웃음> 네. 그러니까 네. 좀 오케이. 네. 갑니다. 하나, 둘, 아, 저 저기 <웃음> 있어요 아, 저, 저, 아, 저는 모르겠어, 경험해봤기 네, 네. 때문에 네. 네. 경험해봤기 때문에 둘다 했어, 근데 하나, 둘, 오케이 하나, 하나, 둘, 셋, 겨울! 야외, 야외 촬영 너? 어. 아, 여울, 여울 여울. 네, 겨울! 너 뭐라 했어? 너? 겨울이요 너 겨울이요? 네. 형, 겨울 너도 겨울 어? 맞았다, <웃음> 맞았네 <웃음> 아니, 형이 겨울이야 어난 겨울이라 했어 오! 그죠 사실 여름에는 푹푹 찌고 덥고 그런 그 적기 때문에 에이, 사실 여름에 했는데 전 사실 두다 싫어요 <웃음> 전 가을 봄이 좋긴 해요 아, 저도, 저도 가을이 좋아요 가을이 좋죠 가을이. 아, 나도 가을이 아, 가을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가을이 귀여, 네. 가을이가 귀엽지. 진짜 아니, 너무 귀여워서 자꾸 레일라랑 비스코랑 <웃음> 마오미가 자꾸 어, 자기네 강아지가 더이쁘다고 하는데 제가 그세 강아지를 다 봤는데 물론 다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지만 가을이가 좀더제 취향이었을 요 가을이는 저기 푸들은 원래 왕실에 있는 <웃음> <웃음> 그쵸? 죠쵸그어 아, 맞아요 아주 그런 고귀하 아, 너무 귀엽더라고 이게 커트를 너무 귀엽게 놨어 뭔가 동글동글하게 유독 그렇게 한국인이 약간 땡글땡 동 똥을 떠버. 그게 너무 음, 아, 귀엽더라고요. 그, 그게 뭐 강아지 막그 테디베어 컷 테디베어 컷. 테디베어 컷. 오, 너무 귀여워 좋아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네, 다음 질문, 네, 질문. 끝났어요. 아, 끝이 끝났네요. 와, 와. 해, 해봤는데. 네. 아. 해해 봤는데. 아, 뭐 생각. 네, 많이 맞췄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네, 세 개? 두 개? 두개 틀렸죠. 아 이게 주작도 좀 한계가 있어. 이게 주작도 한계가 있어. 그렇죠. 아 네, 좀 세게 트랙이 됐는데. 게는데뭐 벌칙으로서 뭐 뭐였죠? 이제 저희 벌칙이 이제 저희가 이제 웹툰에 나왔던 친구들을 명대사를, 네, 명대사 또 말풍선이 또 준비돼 있거든요. 그래 이제 그거를 이제 붙이고 똑같이 따라하는. <웃음> 네. 꽃군님 주시죠. 네, 네 손이 안 나. 아, 아 이게 빨로 이게 CEO 이게 헬리. 헬리. 근데 네, 헬리 헬리 뭔가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서. 그 헬리. 네. 네. 로. 네? 아예 아닙니다. <웃음> 아니 이 대사 그아저이 대사 알아요. 저그 아주 처음 반에 맞아요. 맨 처음에 나오는 음... 등장할 때. 이것도 처음인 맞 같은데? 네, 거기다. 어, 이것도 같아요. 아, 근데 이것도 뭐 사진 있대요. 벌칙도 사진 있대 딱그 사진이 네. 그 띄어 놓고 한 명씩 하죠. 그러면 선호부터 하자. 잠시만. 어. <웃음> <잠시만요>. <웃음> 어 아, 이게 이게 확실히 반영됐어. 캐릭터가. 시원 친구가 굉장히 갈바고 상만하기로 그거 어, 계속... 좋다. <웃음> <웃음> 아니 이걸 다 공개해버려가지고 일단 안 네, 하면 섭섭해하실 거. 같고 이제 보자 일네 선호 해주세요 이거 두 손을 모아야 되는데 어, 여기 들어오신 감사했니다좀 <웃음> 옆으로 오세요 와. 자 여러분 캡처 빨리 하세요 만화 같 신기한 장면이야 만화 같아 이게 사랑인 걸까? <웃음> 오. 오. 오 대단해요. 예. Yes. 다음 다음 거요 네. <웃음> 아니 <웃음> 왜요? 두 대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대사는 <웃음> 원래 해야지. 오케이. 얼마 안 했지 보자.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네. 아 저, 이게 준비를 엄청 잘했네요. 네. 아 진짜 너무 좋네요. 네. 넘어갈까요? 어디로 어디 가시게. 네. 대사까지 읽어야 되는 거야? 읽어야 되긴 해요 원래는. 내 이름은 헬리야. <웃음> 약간 <웃음> 저기 검정복신. 부분신... <웃음> 그런 <웃음> 뭔가. 내 이름은 헬리야. <웃음> <웃음> 아 진짜. 자드 아. 드셀리스 아카데미 일이학 아, 12 십이 학년. 야. 갔습니다. 네. 어 <웃음> 다음은. <와. 웃음> 네. 나 전가요? 네아 이런 이런 어, 이렇게, 느낌 보러올리랑 어울릴 생각은 약간, 우리랑 약간 막, 저는 개인적으로 요청하고 싶은 게좀 아, 디렉팅이에요? 아, 좀 차가워야 돼요 아, 좀 차가워 네, 차가워야. 솔로운 되게 차갑거든요 지금? 얼음 붙을 거 아, 같아 지금 저렇게 차갑다 멘트는 정말 차가운 걸넣었 썼어 이거는 갓뿐, 아, 진짜 확 갑분싸기랑 <웃음> <갓뿐상이랑> 선긋는거이상해확 <웃음> 네, 정색을 <웃음> 해야 돼 아예 손절을 해. 그냥 아 잠깐만 앞으로 우리랑 어울릴 생각하지 마 때려, 한번 때려 보고. 아, 아 잠깐만. 아, <웃음> 너무... 오케이 갑니다. 연기 시작할게요. 네. 네. 앞으로 우리랑 앞으로 우리랑 어울리 생각하지 마시오. 제가 뭐 하는 것이지? 지금. <웃음> 장난이 뭐, 거, 거 장난이 심 제가 왕이 대상인거 장난이 심는거 아니야. 지금 이만 아니야. 뭐야 뭐야. <웃음> 아 뭐야. 아 너무 재밌잖아. 진짜 못하겠다. <웃음> 아. 네, 한번 댓글을 또 읽어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맞게 하고 있는 거니까. 건가... <웃음> 이게 맞는 거니까. 아, 근데 엔진분들은 다끔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웃음> 선우가 공부를 잘하네. <웃음> 아, 아, 공부를 잘하는구나. 아니요. <웃음> 힘내라 얘들아. 뭘? 감사합니다. 뭘 힘내. 파이팅. 네. 아. 어 힘... 눈물 난대요. <웃음> 눈물 난 나. 눈물 나면 연기는 안 되겠다. <웃음> 연기는 <했는데>. 안 되겠대. <웃음> 너무 귀여운 거 아니요? 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요? 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요? 얘들아 괜찮아 우리도 오빠. <웃음> <웃음> 아 근데 재밌어요? 예, 네, 재밌어요. 저는 재밌어. 가끔은 진짜 재밌다. 솔론 짱 멋지대. 어, 좀 멋지긴 해. 근데, 근데. 다들 솔론을 많이 좋아하는 거 같아. 요 맞아요. 댓글도 그렇고. 근데 진짜 휴대라서 좀 아쉽긴 해요. 예. <웃음> 네. 오도 쿠키 쓰셨다고. 아, 감사합니다. 그 웹툰이 뭐 쿠키? 네, 거. 쿠키로 미리 보기 할수 있는. <웃음> 얼마죠? 어, 뭐 어. <웃음> 어, 네. 근데 쿠키 한 1회에 한 500원 하지 않나? 아, 1 0 0원 100원. 예, 100원? 네, 100원. 아, 근데 100원이면 미리 볼수 있는 거야? 200원. 쿠키 두개 줘야 볼수 있어. 음. 싸네. 어, 이거 한번 해 볼까요? 어차피 남주는 헬리데, 어차피 남주는 솔론. <웃음> 사실 이그 헬리랑 솔론이 살짝 뭔가 주인공의 그거거든요. 삼각 삼각관계? 네, 살짝 삼각관계라 할수 있는 아. 수아랑 수아 씨랑. 아. 네. 근데 약간 솔론 씨와 그 누구 시온 시온 씨가 많이 싸우 싸운다고 극중에서. 오 맞아요. 오 굉장히 티격태격을 잘하더라고요. 아. 현시 반응이 좀잘된거 같아요. 오그 <웃음> 아닌 거 같은데. 야 제가 막 <웃음> 엄청 막약 올리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 물론 뭐그가 뭐. 네. 그 빡친 그거 딱 대. 화난이 화난이랑 보셨으니. 화난 화난 네. 그거 딱돼 있고. 세종대 형님이 화내십니다. <웃음> 네. 비소곤 뭐야 빡치. 비소곤 모르겠어요. 비소곤. 정말 이거 뭐야. 아, 되게 재밌는 댓글이 음, 많은. 재밌는 댓글들이 많은. 모두 수아에게서 떨어져? 아, 그 누구야? 누구일 텐데? 모르겠어 네. <웃음> 솔로는 거의 매화의 화나 있다는데요 <웃음> 그래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멋있어 매화도 멋있는 것 같아 진짜 솔로는 멋있는 거 같아 <웃음> 음, 약간 제일 재밌는 그런 명장면 없나요? 혹시? 솔로는 솔로래요 와. 그럼 헨리는 헬리콥터 타고 어 이동하나요 혹시? 제가 알기로 아, 타요 타요 타요에 아마 헬리라는게 있을려. 아시나요? 아닌가? 그 로보캅폴리. 로보캅폴리. 저도 아까 <웃음> 그 생각을 했죠. 아, 로보캅폴리. 네. 저도 로, 어제 어렸을 때 로보캅폴리. 어 맞아요. 헬리가그 어. 헬리가 그 헬리콥터 개잖아요. 심지어 계속 주인공이에요. 아결국 헬... 주인공인가? 아그그아 그... 그... 아, 아닌데? 아그그 네. 그 경찰차. 네. 아니 그 헬리콥터. 헬리콥터. 아, 헬리콥터. 헬리콥터. 헬리콥터. 제가 그거 갖고 싶다고 엄마한테 그렇게 달라고 달라고 사달라고. 어 저는 그래서 그 헬리 샀었어요. 그. 오. 네. 그 이게 다 타요랑 타요랑 또 그게 다 다를 거. 예, 맞아요. 달라. 약간 대립구도 음. <웃음> <웃음> <웃음> 갑자기 룸세계관의 충돌. 풀리가 주인공이구나. <웃음> 맞아. 폴리. 그래서 로봇과 풀리다. <웃음> 네. 풀리가 주인공. 네. 네. 음. 음. 다들 같은 댓글을 본다. 아, 확인만. 어, 어 뭐시원은 시원한가봐. You need you, boy. I told y 선... 선 y 선이... o 선 n 선... e 선승 <웃음> 성공하는 선우는 증미한다. 와 이걸 사행시 와. 어사행시 할까요? 오 재밌겠는데? 어 다크몬으로 삼행시? 오. 오. 오. 형 먼저 가실래요? 콘텐츠더 만들어서 자 해보세요. 다다 필요 없어. 오 크. 그... 좋아. 크림치즈 떡볶이 먹고 싶어. <웃음> 문. 음. 문 열고 빨리 들어오세요, 배달원와 이거를? <웃음> 생각 이거를 다 이거 직석으로 한것 치고 잘했다 오이 뭐, 정도는 나오는 거죠, 직석으로 제가 또 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시 아, 혹시... 혹시... 다음 건다크은 말고 드셀리스 어때요? 너무, <웃음> 너무 어려운 어려운데? <웃음> <웃음> 아니 뭐 그런 것도 할수 있어요 드셀리스는 드셀리스. 너무 어려워 그러면 선호가 드셀리스? 드, 드셀리스 드아니에 드셀리스? 드드 들어보세요, 제 말을 셸 셀이에요. 셀 셀. 아셀 셀. 셀카는 저예요. 오! 리. 리. 음. 리. 리가 뭐가 있죠? 잠시만. 리. 아, 이러면 팁 하는 거예요아 아, 너무 어렵다. 어려... 다 짤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드. 들어보세요. 셀. 셀. 셀카는 저라고 생각해요. 리 리본 맨 이상이 되게 좋지 않아요? 스... 스타는 리본을 맨게 맞다고 생각해요. 뭔 소리야? <웃음> 어. <웃음> 리본을 스타는 리본을 맨데. 는 리본을 맨다. 어. 네 그런 의미가. 음. 오케이 다음 <웃음> 다음은 뭘로 할까요 그러면? <웃음> 형 그냥 솔론 어때요 솔론? 아 이행시? 네. 이행시 너무 쉽지 않나? 아, 그런가? 그러면은 아카데미 나이트볼 어때요? 나이트 나이, 오. 나이트 나이트볼 나이트 네. 오케이 나나나 박성훈이요 <웃음> 오. <웃음> <웃음> 오. 자 아니야 이어가야 돼요 오케이 자이이 이. 이. 이건 장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웃음> 가로 가게 트위터나 쇼볼볼볼볼볼발 볼빵 셀카를 올리쇼 <웃음> 오 힘들어 아 재밌네 생각보다 이정재 선배님 존경합니다 정말 저, 정말 힘들 아 저희 그럼 각자 캐릭터 이름으로도 이행시 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헬리부터 가시죠 아뭐 이행시 이행시 또 재밌네 이행시 이행시 오케이 헬아 저부터요 네아운운 끼워주세요 헬 <웃음> 네, 안녕하세요. <웃음> 오케이, 어려운데? 아, 이거, 없는지. 진짜 난이도가 헬이네. 진짜. 오. 헬. <웃음> 오케이, 하나, 둘, 셋. 헬. 헬리콥터 타고 오시오. 오. 오. 리. 리모컨 좀 갖다 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재밌었어 재밌었어 <웃음> 아,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오늘 끝까지 시온으로 갑시다 오케이 시온 갈게요 하나 둘셋시시 시. <웃음> 시시한 이행시는 여기서 그만할게요 오온 어. 온다 온다 노잼이 온다 <웃음> 아 진짜 노잼됐어. <웃음> 아 그렇게 노잼은 아니었 <웃음> 아니, 너가 노잼이라 너 노잼이라 하니까 갑자기. 어. <웃음> 아, 그래도 좋은 네. 이야기셨어요 사실. 감사합니다. 어. 뭐 예능이야. 아 노잼된 거같아어 끝에. <웃음> 네 솔론 좀 어려운데. 솔론. 솔론 론이 좀 어렵겠다. 그럼 오늘 할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어솔 온. 네솔온 온. 하나 둘셋 솔. 솔. 아, 솔로로 묘, 목욕탕에 나갈까? 온, 온. 온. 온탕에 들어가야겠 와! 대박이다. 괜찮은데? 괜찮지. 괜찮아. 오, 오 재밌다, 재밌다. 네. 이제 그만합시다. 여기까지, <웃음>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이거 아. 하고 나서 얼굴이 다 붉어졌다. <웃음> 그러니까. 아, 근데 얼굴이 어? 유잼이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 어. 오. 네 이렇게 해서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이 끝날 시간인가? 네 열심히 저희는 설명한 것 같아요. <웃음> 정말. 정말 그리고 정말 저희가 재밌고 이게 말할 얘기가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크문 여러분 많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또할 얘기 있어요? 네어 저희 일본 앨범 네. 또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그리고 음네또 네. 앞으로 이제 공개될 이제 이승이 형과 저의 아 앤로그 네 앤로그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네네 다크문도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무리 이제 캡처 캡처 타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할까요? 네또 그냥 하기 심심하니까 말풍선을 들고. 해볼까요? 아, 아 그러면 시온 씨 들고 시온 씨만 들고는 오 걸로 <웃음> 단독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와와 <웃음> 와, 와, 와, 정말 와.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하나만 들어요 하나. 아 우리가 맞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사랑에 빠진 걸로.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아, 네. 아, 정말 너무너무 음.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만약에 어, 이닷컴은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은 아마 다른 멤버가 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또 이제 저희 말고도 다른 멤버들도 다 같이 또 언젠가 찾아올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이맵툰을 되게 재밌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엔진분들도 저희랑 같이 남은 휴제라고 하기는 네, 하고 휴, 한 여기 네. 네, 말이 안 나와 휴제라는걸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곧 연재가 다시 시작이 되니까 같이 남은 것까지 다 재밌게 봅시다. 네, 네. 인사드릴까요? 네 그럼 지금까지 n f p 었습니다 NFP의 네, yeah, 지금까지 다큼은. 네, <웃음> <웃음> <웃음> 그럼 지금까지 엔하이픈의 성운, 희승, 선우였습니다. 안녕. 안녕. 바이바이.